파괴로 보 허허 파괴 여러분 이 제가 해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군소와 취두부를 같이 먹어보자 <웃음> 자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군소를 잘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군소를 먹으려고 했는데 저번에 먹었던 게 원뿔 군소라고 도녀석을 이제 3개월 전쯤에 먹었었습니아 <웃음> 4개월 넘어가죠자 그래가지고 군소를 잡으러 가가지고 한번 취두부랑 같이 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그 토파티 개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래, 러려면 지금 바로 군소를 잡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 네. r i s 고. 최근에 바다 나가 봤을 때 군소가 큰게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큰게 있으면 큰거 잡아오고 없으면 요 작은 거라도 추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초심 찾으려고 군소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이 그나마 제일 따뜻한 영상 1 7도라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해지면 또군소래개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초심도 찾을게요. 군소 딱 잡아가다가 면 추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용병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나삭라삭 은혜야, <웃음> <웃음> 너. 안한번더 군소 잡아본 적 없지. 제대로. 허. 오늘 잡아서 한번 같이 먹어보는 거거든. 사람들이 너도 같이 초심 찾아야 된대. 나는 왜? 아, 너 찾아 해야 됐네, 너나 원래 초심이야 아니야 너도 약간 변했어 너도 이제 맛없는 거를 좀 먹고 구요지도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너를 데리고 온 거거든 그쵸 여러분? 네 맞아요 <웃음> 이거 봐봐 무슨 <웃음> 그래서 빨리 포치 한번 저멀리 꺼져 해줘 일단 저멀리 꺼져 야야야 <웃음> 야, 야, 엄지 괜찮아? 아, 아니 부서졌어 <웃음> 자내 가자 자. 잡아, 무서워. 아, 또 설렘 포인트 하나 넣었다. <웃음> 야, 오늘 물이 너무 많이 차있다, 맞지? 어. 이런 날 군소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큰일 났네. 없는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이러다가 보여. 되게 약간 돌 옆에 이런데, 은혜야. 어. 보면은 군소가 붙어 있거든? 오늘 뭐 개군소, 참군소 상관없어. 은혜다 잡아, 알았지? 사실 물은 맑고, 파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같은 날이 해루질하기는좀 최악이에요. 어, 파도도 치네. 그혜 괜찮아. 겁먹지 마. 은혜 네, 일로와. 일로와. 거기 서있지 말고. 근데 미국 해초들이 너무 많아. 해초들이 많은데, 어차피 군소는 해초 사이에서도 약간 허연색으로 보일 거야. 참군소는 어 군소다 어디 어디 거짓말 어 진짜 오, 너 어떻게 봤어 내가 할수 있어 잡아 잡아 잡았어 어. 이야 참군소 개군소 같은데 은혜야 자, 보랏빛 어 참군소 참군소 보랏빛이 나오면 참군소고 보랏빛이 안 나오면 은 개군소입니다 여러분 야 은혜 이거 애완동물 같은데 너한테 붙여놓을게 근데 얘네 군소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물 밖에서는 붙질 않아요 야 오늘 어떻게 봤냐 분발 좀 하세요 가면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너가 헌터방 나보다 먼저 시작했으면 너가 나한테 월급 주고 있었을 텐데 에, 에, 에. 에?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제가 잡을 땐 곤소롭게도 이런 방파제 밑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년 2년이 지나니까 방파제에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 커잖아 그치 근데 지금 잡는 거는 좀 작을 거야 왜냐면 지금 남해안 가면 엄청 커 아직 동해안은 수온이 높아가지고 지금 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열어봐서 넣어보소 오바다아봐서 <웃음> 근데 여러분 은혜 잔인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물을 안 넣습니다 <웃음> 물 넣어줘야지 됐어 여정으면돼 어차피 죽을 거야 그럼 미역도 넣어줄까? 야야야 야, 야, 미역 넣지 마이 얘네가 미역을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장 같은 거 갈라보면 미역이 뱃속에서 나오고 그럼 내 생이 냄새가 너무 싫어 제가 또 바다 내음 싫어하잖아요 은혜씨 손이... 너잡아주세요야 분발해봐 분발해봐 대박이야넌 뒤졌어 오늘 크기로 승부하자 말있스 말고 뭐야 큰거한 마리 잡아가지고 역전해버리게 야 어떻게 봤어 진짜? 나도 몰라 그냥 보였어? 어너 헌터팡 빠순이지? 아니 <웃음> 걸릴 줄 알고 툭 던졌는데 어너 이거 고동 어, 고동 맞아라아 <웃음> 진짜 내가 괴롭힌 나쁜 놈된거 같아 네. 나쁜 놈이지! 그래, 이거 군수 중거 군수 죽은 거 어이씨. <웃음> 이거 어, 너는... 이게 뭐지? 몰라, 아 나무야, 나무. 우와. 와, 또 시작이다, 나무 킬러. 오, 예쁜데? 돌이야? 나무야? 어 예, 예, 챙겨, 챙겨, 주머니다 그거 고래 그거 아니야, 고래. 아, 용, 용유함? 아니야, 그거. <웃음> 용유함? 용, 용, 용, <웃음> 용, 연, 형함 <웃음> 어, 지하 저격했나보네. 용용함? 아니야. <웃음> 야, 근데 오늘 마리술라는데. 찾았나보네. 어? 아이, 뭐야, 애기 고잖아 말있으라할 <웃음> <웃음> 동점 안돼 개귀엽지 이거 은혜야 줄러 찍고 왔다 뭐? 뭔나? <웃음> 이거 이 손에 딱 얹는 순간 귀엽다고 음식 듯이 꺼져버려 꺼져버려 <웃음> <웃음> 은혜야 그쪽은 없어 내가 이때까지 여기 해로지를한 3년 오면서 거기서 군소 나온 거못 봤어 내 맘이야 <웃음> 은혜야 이쪽으로 와 이거 뭐 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돌이네, 이리봐, 꺼져. <웃음> 내가 갈색 조류는 밟아야 되는 거 알지? 이끼를 밟아안 미끄러워, 알겠지? 어쩌라고. 리라로도 받아주길 원하냐고, 리라라지 말라고. 사람이 있어. 괜찮아. 아니, 너 창피하다고. <웃음> 난 너가 있어서 든든했는데. 자, 이쪽 보자, 은혜 이쪽이 더 존이에요, 존. 룬소 존. 어, 이거 고등 개 크다, 은혜야. 어디? 여기, 여기. 이거 봐봐. 이거 고등 개 크지? 아, 소라 개를게 아, 아이씨. <웃음> 화해하자 미안해 아싸 또 신공 포인트 하나 아아 하 어어 왜왜왜 아니 넘어질 뻔했어 아 그런건 어하지 말고 혼자 넘어져 <웃음> 내 이쪽으로 와너 거기 역광이어서 예쁜 얼굴 다 가리잖아 어차피 안 나와 아니 내 눈에 어? 어? 좀 부끄러워하는 거 같은데요? 아니 <웃음> <웃음> 어. 자 그럼 괜찮아요 여기 없으면요 석축으로 가서 도 한번 보고 거든요 석축도 날 좋은 날에는 굉장히 애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서 일단 최선을 다 해볼게요 은혜야 너 그쪽 보고 있어? 아. 어. 있으면 소리 질러 넘어질 거 같으면 소리 찌르지 말고 그냥 넘어 나 불러 아 뭐야 여러분 <웃음> 제가 이렇게 은혜한테 쓰레기가 죄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루비 루비 그 자체 루비 여기는 여러분 무조건 있는 포인트였거든요 와 여기 없다고 이거 답이 없는데 그럼 그럼 방법이 하 나와있습니다 나중거 가서 돌아 한번 들춰볼게요 은혜씨 거기 없어요 <웃음> 그냥 뭐하번 보고 있습니다 군 소라가면 좀 창피해가지고 그왜 잡아요 이러거든요 여기서는 은혜야 낮은 곳으로 와봐 어떻게 가지갈수 있어 말을 이렇게 해도 굉장히 루익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말자 루익해요 루... 어 왔나? 일로 아, 오시게 힘들어 고마워. 뭔데 도움을 요청하지? 난널 그렇게 개빠지게 키우지 않았다 자를 바꾼다 돌을 들춘다 군소들은 낮에 돌 밑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안, 해. 안 한다고 해도 넌다 하지 할수 있어? <웃음> 뭔달팽이 <날베이> 같은 <웃음> 소리야 <웃음> 거짓말 어깨 힘을 보여줘 없잖아 하나 보고 이렇게 화내면 어떡 해? <웃음> 내가 다음 달 어떻게 시키겠니? 어, 드디어 스스로 하고 있군. 힘들어? 어. 개 빠진 소리 하지 말고 빠지. 오늘 집에 다 갔어. 안 갔어. 자, 이렇게 밑에 미역이 많은 이런 지형 있죠. 딱 뒤집으면은 없죠? 제발 있어, 제발 부탁해. 기분 내가 저런 말할수 있어야지.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웃음> 제발 제발. 다 집에 갔다니까 오늘. 자 여러분, 석축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들어, 빨리 빨리 줘. 들어. 근데 나무로 사대기 어. 맞아본 적 있어? 아 아니 맞고 싶진 않아. 어 어디가? 뭐해? 오이씨 미치겠지. 오 개띠, 요 개띠. 자랑 지금 석척으로 왔는데 이런 직벽 아래 해초가 많아가지고 저런데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와 조심해. 뭘 조심해. 너나 조심해. 이씨. 이 새끼는 걱정을 해줘도 지랄이아 <웃음> 원래 여기 직벽에 좀 있어야 돼. 해파리, 해파리. 어디? 아 봉지잖아. 저랑 같이 수원해. 누가 함스 베이 커리 먹고서 저기다 봉지를 벌어놨어. 저는 이게 래키 무슨 느낌야 리발 레끼 어떤 개 리발 레끼 함스 베이 커리. 함스 베이 커리 맛는데 함스 베이. <웃음> 아 씨. <웃음> 자랑 <웃음> 보통 군소가 이런데 겉에 나와 있거든요, 애들이. 광화선바 해초 쳐 먹으려고 오늘 왜안 보이냐 맞지 은혜야 여기 겉에 보고 가서 오늘은 사이 보지 말고 문어 안 나와 어차피 지금 어? 문어 어디? 뭘 어디 할지 <웃음> 왜거 아니야? 문어 안점검 나도 어디라고 바로 나오네 돗자리다 돗자리 네 그거 알지? 바다에서 모시고 하는 거잖아 돗자리 아, 제고 물개빙이에서 물개신 여기 들어가고 엉어 아, 어. 음, 음, 아, <웃음> 아이고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빠 저렇게 잘 봐달라 해놓고 바다에 저걸 버리고 간다고? 어어 어, 원래 그렇지 물개조상이 쉴 수도 있으니까 <웃음> 물개조상들이? 어 아, 아, 아. <웃음> 아 원래 저 밖에서 뜯어먹고 시작했는데 아직 이른가 봐요 한 4월은 돼야 될것 같은데 낚시로 건지는 게더 빠르겠다 낚시로 못 건져 내첫 낚시가 군소였어 <웃음> 진짜? 나는 엄청 큰 물고기가 온줄 알고 나 아니야 그 낚시 인생 낚시 아 망했어 와큰 났다 여러분. 오늘 저거 한 마리 못겠는데 근데 저거에도 뭐 초심이 충분히 해요. 진짜 저거 하나로 하게? 어 해야지. 와 너무 조금이다. 어차피 못 먹는 거다 죽이는 거잖아. 사실 오늘 놔줘야지. 아니 말고 나중에 와가지고 죽여야 되잖아. 손질하려면. 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 벌써부터 그런 마인드, 썩어빠진 마인드. <웃음> 못 먹는다, 헛구역질을 하겠다는 마인드 안돼. <웃음> 야, 만드겠구나. 근데 되겠냐 이거? 못 먹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개빠졌죠 초심을 참기는 무슨? 내가 근데 이게 초심인 거 알아? 왜? 내가 잘 먹잖아. 초... 좀 게이로. 그고난잘 먹을 수가 없어 내 입맛엔 절대. 아니야. 넌 너한테 빙이가 된 거야. 어 어떤 빙이지? 물개빙이.헐 개노잼 뭐. 빠질까? <웃음> <웃음> 재밌기네 뭐라도 해야겠어? 어. <웃음> 이게 뭐야? 뭔데? 아유 무슨 빙끼야 이거? 이거 횟집. 햇집? 횟집 햇집? 가서 다엎어 횟집 아닐 수도 있어. 개쫄았네 이거 뭐지? 뭔데 뭔데? 갑자기 <웃음> 왜래 <뭐데, 뭐데? 웃음> 뭔데? 아 말미잘이었어. 아 들어갔어? 야 말미잘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돼 독있어. 군손줄 알고. <웃음> 아 열심히 하다 쪼아 진정한 꿀 빠는 건 약간 너인 것 같은데 아니야 뭔 소리야 나 지금 계속 보고 눈알이 빠질 것 같구만 이걸로 해초리 맞아볼래? 한번 잡아 아! <웃음> 다음 더 아니야 아한번 해봐 한번한번안 아파, 아파 아! <웃음> 아나안에 걸고 알았어 알았어 근데 여기 뭐 있어? 저거. 어디? 저기 뭐 보형 붙어있는 거? 어 말미잘 아 말미잘이야? 어. 아 그러네 아 말미잘 들어가는데 너 어떻게 아, 알았어? 아 롯밥새끼 <웃음> 아 뒷집 와 진짜 개빡친다 그리고 야 롯밥 새끼라고? <웃음> 아또 신나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웃음> 아직 어린 양이구만 나 <웃음> 여기 위험한데 너 그냥 안 갈래 따라와 개소리 아? 하지마 따라와 위험할수록 따라와 위험하다네 <웃음> 뭐 그냥... 아나 무서우니까 여기 거기 여기서... 있어 거기 있어 자여러 지금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요정도 오면 없는데 여기에 군소는 자 일단 다시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은혜 초보리키 저기서 저 뭐하냐 저거 아유 좀 위상 세워주니까 아주 그냥 어. 뒷짐 지고 저거 뒷짐 지고 자 여러분 지금 없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물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직벽에뜰처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무섭지? 뭘? 손 잡아 아니야 빨리 가 <웃음> 대박치네이리발자 <웃음> 여러분 지금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자요 직벽에서 요걸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제가 요걸로 한번 떡상 했었거든요 또 떡상 가서 내가 에르메스 사줘야겠다 그지너 여기서 빠지고 싶어? <웃음> <웃음> 자 군소가 요런 직벽에서 해초 같은 거 많이 뜯어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소를 끌어올리는 게 지금 오늘 목적이에요 만약에 오늘 안 잡힌다 그러면 아까 잡은 거 있죠 그한 마리 들고 가서 가져가서 먹을게요 그것만 먹었다 사실 구역 중에 충분해 초심 충분히 찾아 그리고 봐봐 은혜야 어 아모르 어. 아모르 파티 아, 디디아디다 너도 한번. 디 띠. <웃음> 너 클럽 평생 안 다녔지 한 번? 다 다녔어 <웃음> <웃음> 와 이거 뭐야 여기 다 굴이 있네요 여러분 이 동해굴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있는 굴은 따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배가 있기 때문에 기름 같은 게 조금씩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굴 따줄까? 아니 앞에 봐우 구하지롱 아. 아. <웃음> 여기 내가 빠지면 구해줄 거잖아 아못 구해 <웃음> 아행이다안 아니, 구해는 아니네 <웃음> 여기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쭉 넣고 벽을 이렇게 응. 긁으면서 오면 돼 이거 봐 뭐든 어, 있지? 어돌 어, 그래 어, 뭐야? 개 있잖아 아 어, 이거 뭐야 몰라 나도 왜 만지지 마 만지지 마 혹시 뭔지 모르잖아 어 이거 뭐지 <목이> 여러분? 돌멍이 아니야? 여러분 요개 있잖아요 제가 또개 전문가잖아요 요거는 뿔물맞이 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얘네가 위험해 처했을 때 등에 막 조개나 이런 거를 얹고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은신을 하기 위해서 어얘 근데 탈피한 지 얼마 안 됐다 빨리 놔줘 야 버려봐서 이거 뭐야 은혜 발로 야 발로 만져봐 그리... 어 뭐야 어뭐야아 아니야 이거 그냥 부식된 그 돌이네 살려줄게 어! 야 자그러면 여기도 한번 쫙 쓸어볼게요 이러다가 그때 군소 큰거한 마리 나왔다니까 벽을 긁으면서 이럴 때도 잊지 마지 <웃음> 가끔 그것도 나와 아 나오고 말해 <웃음> 여러분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바꿔, 바꿔. 너 해볼게? 어. 조심해야 된다 아 무서워 벽 긁어 살살 긁으면서 올려 그물 찢어지면 안 돼? 어머 잡았다 아 이거는 굴 같아 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아 예, 아, 무서워 아뭐 무서워 던져버렸다 아, <목소리> <까르네. 목소리> <던져버릴까> 보다 <목소리> 자, 여러분 이거는 동해안 굴입니다 아, 여긴 기 드시면 안 돼요 방생 버려버서 더깊숙해어너 더. 병명이 되면 굴 긁지 마 내가 <목소리> 알아서 해 <목소리> 와씨 없는데? 자 여러분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물치 쪽에 석축이 있어요 자저 석축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자 그럼 물치 석축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잡아볼게요 구호 외쳐 구호 군소 군소 구호. <웃음> 군소 군소 <웃음> 아, 족장 같다 야 지금 빛반사 때문에 물속이 잘안 보입니다 예야 은하 야, 야, 줄줄야 여기, 여기 벽탑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은혜가 슬리퍼 신권인데 그래서 경사진 곳으로 안 가고 판평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베테랑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 여기에서 30년을 살았어 <웃음> 그리고 욕하시려면 은혜만 욕하세요 나안가나 여기서 안갈 거야 <웃음> <웃음> 욕먹는 거 제일 무서워하잖아 왜 이렇게 무서워해 욕먹는 걸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 <웃음> <웃음> <웃음> 나는 갯쫄보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 여러분 없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아주 자유롭지. 인생 너 혼자 살지. 나도 알아. 네가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거. 하지만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거. 잘 자셨어요? 아 좋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군소를 한번 추후에 해볼게요 같이 먹자 싫어 근데 너 안먹는 게좋왠줄 알아? 너는 분명 잘 먹을 거야 너소라 좋아하지? 어저 혼자 먹을게요 소라 좋아하는 사람 잘 먹어요 자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군소를 잡아왔습니다 잘했어 넌 하나도 못 잡네 <웃음> 사실 제가 양보한 겁니다 제가 군소를 잡는 건 너무 보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한번 딱 잡아가지고 또 같이 한번 먹어보는 그림은 어떨까 군 소리래 은혜야 잘 들어 조회수가 20만이 나올 건데 너가 먹는다 그러면 조회수가 80만이 나올 거야 어때한해 먹어볼 만하지 않겠니? 곰이여러분들 원하세요! 안돼요 <웃음> 군소는 괜찮아 오 먹을 수 있어? 어. 자 근데 여러분 은혜가 절대로 먹지 못하는 거딱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쉬두부 <웃음> 나안 먹어 <웃음> 제가 또 군소만 먹기에는 심심하고 도 저거 조그만 거 먹어서 뭐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또 쉬두부를 미리 구매를 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를 잘 이게 이렇게 먹는 거. 왜개 저러. 절지 말고 얘기해. <웃음> 아, 이거를 진짜 즐겨 먹지, 먹는 거야? 중국 사람들. 어, 그렇지. 그렇지. 파는 거지. 쟤네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우리나라 홍어를 우리나라 삭힌 홍어랑 비슷한 거. 두부를 삭힌 거니까. 일단 개봉 그... 전인 후에 내... 왜? 여기서 까 거야? 어, 까고 다 환기시킬 거야. 아! <웃음> <웃음> 저 여러분, 개봉은 아예 안한 거거든요. 냄새 맡아. 나도 맡아 볼래. 어, 난다. 어? 조금 나? 어 나. 오 진짜 개봉 안한거예요 여러분 그정도면 괜찮나보네 오, 괜찮나 오 요정도면은 약간 그냥 썩은 하수구 냄새 맡아봐 <웃음> <어이! 웃음> <웃음> 나너 그런 리액션 처음 봤어 아 진짜 바로 토할 뻔했어 어. <웃음> 근데 은혜야 내가 이렇게 맡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맡을 수 있는 줄 알아? 얼마 전에 술을 쓰레 먹었잖아요 이거에 진짜 10배 이상이요 그거는 그딴 냄새나? 그냥 산만이 똥고 이렇게 열고 상마니야 항문 냄새 맡는거야 산만이 똥고 냄새 좋은데? 찐 사랑이다 산만이 산마니 이렇게 이거? <웃음> 아니 진짜 어이없다니까 <웃음> 여러분 제 인스타가 보시면은 상마이랑 저랑 진짜 다정하게 찍은 사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 만 키면 진짜 이런다니까 간식으로 꼬셨다 아니 진짜 계속 계속 소리 하지마 나 상마이랑 친해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군소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삶아서 먹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왜그러냐면은 쉬드부가 대신 있잖아요 자나이 군소를 바로 손질하러 아, 개빡치네. 목욕하러 가던데 왜 손질하러 가자고 해? 바뀐 거 내가 텔레파시 이 보냈잖아. 자, 하나, 둘, 셋. 목욕하러 목욕 가자. 어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어? <웃음> 텔레파시 받아. <받았어. 웃음> 자, 기 담가놓은 민물에다가. 퐁당퐁당. <웃음> <웃음> 누가 그렇고 만들었 나는 상황에 맞춰서 할수 있는. 오, 한번더할 거니까 한번더 해봐. 한다 하나, 둘, 셋. 퐁당퐁. <웃음> 아주 좋아. 하나, 둘, 셋. 어떠야돌라질한번쫙 씻어줘야 돼. 왜냐면은, 어떻게 보시면은, 분소는 제일 보이시죠? 점액질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깨끗하게 겉면을 최대한 씻어주고 샤워 샤워 군소 샤워 <웃음> 재밌네 이 새끼 오늘 자 이게 군소를 딱 뒤집으면 배 부분 있죠 자 거기를 싹싹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오 뭐야? 자 딱하면 내장이 바로 나와요 근데 내장 보시면은 이것만 모자크 풀어줘 예쁘다 아니 옥반지 같아 음. 이렇게 사이코패스라 해죠 여러분. 자, 내장에왜 초록색이냐면, 얘네들이 뭐, 해초 이런 거, 매생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쫙, 과감하게 열어버리고, 다 잡아서 뜯어버리면 돼요. 터지지 않게 대신, 잡아, 뜯어버려. 어어어! 이거 봐. 으... 미역. 으으, <웃음> 야, 예쁘다, 매. 아까 옥반 지것 때문에. 그대로 갈 뿐, 우 <웃음>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싹다 씻으면 되고. 자, 요 빨간색 있죠? 요게 뭐냐면요. 심장. 땡. 이. 그렇지. 전복이나 머패류 들도 이가 빨간색이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얼굴에서 꺼낸 거거든요. 바로 떨궈 버려. 저거 닦아. 와, 이거 봐봐. 진짜 얘 해초 많이 먹었나 봐. 그지 어, 미안해. <웃음> 왜 미안해? 내가 다박지 아, 진짜. 너만 안했으면얘 살았을 거 아니야. 너가 죽을 뻔했어. 네가요자 <웃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군수 머리 있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애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랏빛 셈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똑 따주면은 보랏빛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요? 성훈아 이거 편집해 얘는 아까 은혜를 피하려고 보라빛이다쓴 거예요 여러분 있 써요? 보시면 얘 크기가 작잖아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보라빛을 많이 뿜 들어가요 근데 그보라빛 자체에 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천적을 방어하기 위한 자기 수단일 뿐이에요 실제로 군소의 독은 어디 있냐 아까 그 옷반지 내장 있죠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열을 가하지 않으면 여기에도 지금 독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군소 회를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을 가한 다음에 익힌 다음에 드셔야 돼요 르마트 내가 다 쳐줄게 어디를? <웃음> 르마트 일 길러 게르 야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손질되어 있으면 원래 제대로 먹으려면은 소금 범벅하고 밀가루 범벅해가지고 점액칠 최대한 뺀 다음에 삶아 드셔야 되는데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점맥칠이 아이템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뭐 대충 먹습니다 점말리 꺼지고 냄비 꺼내서 하나 둘셋와 잠깐만 너는,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너는 아,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잠깐만 내말 먼저 들어봐 알았어 <웃음> 너왜 워터 안 했어? 이거 안 쓴다고 했잖아 너네가 이 냄비에 왜 싫어하냐면요 저번에 해파리 넣어가지고 삶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살균하고 저는 여기다 라면도 먹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너안 먹었는데 뭔 소리예요? 나 너, 먹었어요 나 여기다 안 먹었어 나 여기다 물 끓어가지고 컵라면에 넣어서 먹었어 우리 커피포트 있는데 무슨 물을 끓여서 먹어 <웃음> 걸려버렸네 먹었어 <웃음> 야물을 <도저야. 웃음>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군소 자체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처음에 군소 요리를 했을 때 물을 아예 안 넣고 끓여도 된다고 해가지고 넣었다가 다 태워가지고 다시 잡으러 갔어요. 그 블로그 내가 다시 찾고 있다 지금. 들어가라. 자 그리고 바로 냄비. 깨! 그리고 바로. 뽀뽀이야 뭐, 어, 자 그리고 조금 삶은 게 아니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주 푹 삶아줄게요 그럼 20분 이다 봐요 라탕 라탕. 자 여러분 지금 군소가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군소가 끓으면은 이런 식으로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독아니 독일 수도 있어 아니 해파리 독니 <웃음> 네 그만해라 야니 네 급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노 31년 니네 주변 사람들이 니다놀있을걸 네 아닌데? 쫄보들만 사귄 나. 자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군소 크기 보세요 요만한 거 끓여도 요만해진 게 군소입니다 내장의 크기가 너무 많고 또 얘가 네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열을 가야지만은 좁아져요 그럼 그 애기 군소 잡았으면 얼마나 해서? 증발하지. <웃음> <웃음> 그런 애기 군소는 그 놔줘야 또 나중에 이제 미를 식량 되고. 근데 아까 보니까 개군소던데. 그냥 루겨 했어야 되나? 보랏빛이 나오는 게 참군소. 근데 너날 생일 때 개군소 먹였아왠줄 알아? 넌 참군소를 분명히 잘 먹을 거야. 약간 개군소는 동남아 향신료 그런 향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식용으로 안 하는 거고 참군소는 사실 센 소라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지 않을까? 나도 고수 먹는데 그. 아, 돼. 너 진짜 찌끔찌끔 먹잖아. 아니 고수를 못 먹어서. 었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고수 못 먹으면 촌스럽다라는 얘기 듣고 나서 나는 촌스럽지 않은데 라고 <웃음> 해가지고 동남아 가가지고 뿌리째 뽑아서 씹어먹고 하지 뭔 <웃음> 뭐 <이> 소리야 <웃음> 이파리 한탄 <웃음> 닥쳐 퇴일할게자 여러분 그래서 마저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정도면 다된것 같습니다 바로 톤 오프 여러분 요만해졌어요 크기 보시면 한 요정도 됩니다 이거 <웃음> <요거> 봐 귀엽지 <웃음> 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닐걸? 너는 좋아할걸? 저는 싫어하는 고동냄새, 소라 냄새 나거든요? 야 그거에 만져 좋아 보냐? 배워드릴게 냄새 맡아봐. 음, 맛있냄새 는 하지? 어. <웃음> 이게 다른 차이이다. 예! 성마 앉아 앉아 앉아. 다리 안 좋아. 냄새 맡 좋지 성만야 울성하네. <웃음> <무서워하네. 웃음> 너 근데 계속 끌리는구나? <웃음> 아 이렇게 주면 먹으려고 한다 어? 먹으려고 해? <웃음> 어? 안돼안 돼. 그만해. 성마야 진정해 일로. 오. 시름하냐 진짜 저거 드랍다 군소 자 여러분 이 군소를 은혜만 먼저 한번 먹여 볼게요 라사 근데 이거 많이들 드시지? 어? 엄청 많이 먹지 심지어 밑에 집안에서제사상이도 올라가 자 은혜가 진짜 참군소를 과연 내 예상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 나... 먹어봐 음. 야 이럴 줄 알았어요 군소 맛도 음. 무슨 맛이야? 소라 그치 내가 말했지 소라 맛 같다고 근데 소라 땡땡한 데 말고 약간 그 겉에 말랑말랑한 말랑말랑 계속 씹어도 맛있어? 응 음. <웃음> 자 여러분 제 경험상 소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맛있다고 잘 드세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전 호불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드시는 분들 영상 보면은 저한테 항상 링크 같은 게 날라와요 군소 맛없다고 일부러 속인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속인이 아니라 각자 입맛이 있는 거고 제 입맛에는 정말 맛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근데 화끈하게 가야죠 취두부랑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수는으아 무서워 <웃음> 적응시켜야 돼자 취두부 아씨 오안 들려오네요 오, 안 흘리는데 은혜야. 내가 해볼게. 너 어깨가 필요해. 아또이놈 시키. 어아 <웃음> <오. 웃음> 일단 어깨 100. 사례에 600. <웃음> 어머. <어허고. 웃음>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빨리빨리 올리고 올리고. 끄. 야 상마나 가 집에. 여기 <웃음> 집인데 <웃음> 어딜까? <웃음> 자 오픈해 볼게요. 오픈. 네스마트. 비슷이으문 아, 야, 야, 열자 은요야 이제 괜찮아 뚜껑 닫아 무슨 냄새 나? 뭔가 김치를 엄청 삭힌 냄새도 나고 그지그신내가 있지? 어 근데 이거 적어낸다? 가까이서 맞춰면은 수르스트림이랑 비슷한 냄새예요 안되겠다 일단 여러분 지금 군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정도 지금 구역차 맡잖아군소한번 어. 살짝 잘라서 먹어볼게요 라삭해서 자 여러분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맛있는 냄새 나네 투베르? 아..아지? 아니, 아니, 아니야 맛있진 않아 <웃음> 근데 너 소라먹을 수 있지 않아? 소라랑 다른데? 됐다 다 주소 다 주소 소리 들었어? 어 <웃음> 와, 진짜 아무리 그래도 군소어도안 해가 나 지금 눈물 왜 지금 보이지? 아니 근데 취두부 진짜 이렇게 먹는 게 맞아? <웃음> 맞아 여러분 이 취두부를 꺼내면은 오쉣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문 닫아 문 <웃음> 닫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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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이렇게 봤잖아 음식 만썩은내 일로 와봐너 그러면 먹는다고 안 할게. 조금만 가까이서 맡아봐. 아못 당했어. 아니 아니야 진짜. 이거 손으로 들어. <웃음> 살짝 가까이 가서 맡아봐. <웃음> <웃음> <웃음> 사과 너 괜찮아? 상마이 냄새 한번 맡아볼까? 그래도 <웃음> 궁금한가 봐 <웃음> 그래도 먹어봐야겠지? <웃음> 진짜 나는 평생 이제 뽀뽀 못할 것 같아 아 양치하고 다 하면 사람 몸속에 서클레이션 순환기가 있는데 괜찮아 아. 자 그럼 제가 한번 <웃음> 먹어봐 쥐드부만 <에이! 웃음> 아! <웃음> 살짝 먹어볼게요 여러분 자 진짜 요거 조금만 먹어볼게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두이안도 맛만 <웃음> 근데 방금 <웃음> 찍다가 <웃음> 자, 둘이안도냄새 너, 댄 세마저, 그렇지 맛은 맛있다고 합니다. 자 먹어볼게요. 뭐, 뭐, 를먹었어 뭐, 뭐, 뭐,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여러분>, 먹었어. <웃음> <웃음> 혜야너 괜찮아. 니가 왜 난리야? 아나못 참겠어. 저랑 먹기 먹었는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만약에 이 냄새에 적응이 됐는데 요거를못 먹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짜서 너무 짜요. 냄새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엄청 짜. 이거 냄새 기해봐. <웃음> 아 나도 모르겠어. 참았어. <웃음> <웃음> 가까이서 못 맡아? 오. 여기서 한번 맡아봐. 여기서 한번. <웃음> 먹어볼래? 아니.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치드부 요만큼 피고, 치드부 어. 받고, 군수 올리고, 어 어떡해. <웃음> 아, 어떡해. 아. <웃음> 적응해야 돼. <에이! 웃음> 조심 찾겠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으 아아아아너 <웃음> 어. 찍으려고 여기 오는데 내아왜 이렇게.. 오빠 뭐, 기 나올 것 같은데? 펀더파이 ]그 심을이거죠 다시는 시누브 수루 스트리밍 같은 거 처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나마 괜찮으 굴소만 먹을게요 오늘 냄새 마아줘한번 한번 맡아 마지막 부탁이야 너 구역증 대게 웃겨 아마 곰팡 분들도 <웃음> 너무 좋아하실 거야 할수 있어 <웃음> 그거는 무슨 손짓이야? 코 안에 있는 냄새를 빼는 거야 <웃음> 분기마다 군송하겠습니다 파이형